KFC 오리지널 치킨에 스위트 칠리 소스 굉장히 많이 묻혀서 쉽지 않고 넘기고 싶다. 어, 아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건들건들거리는 거 봐라. 구름다리 위에 올라갔을 때 고양이는 깡패가 된다. 이 밑으로 지나가면 정수리를 발바닥으로 내려친다. 조심해야 된다. 내가 니한테 겁먹을 것 같나?